왜이 무겁, 무겁고 큰 차로 레이스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어, 저는 그래도 이 차가 좋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른 가격도 빠른 차과 경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노전을 어, 해보는 겁니다. 첫째 주행은 어차피 기록이안 남으므로 천천히 주행을 하겠습니다. Here we go. Dari s e k u 시작 this o n 자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